안녕! 아, 비가 와요! 비왜 이렇게 많이 와.. 어떡해 그래도 비는 오지만 우리는 어쨌든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국어 간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을까 진짜? 사실 다 영어들이 엄청 많거든요 식당이 많아서 식당이 많은 골목으로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통돼지 두루치기 아주 정직한 집 아주 정직해 통돼지 두루치기 전문점이 돼지 한 마리 모든 부위가 다 들어간다 김치가 특이해요 <웃음> 어떤 김치지 하루방 <웃음> 똥똥똥똥돼지 오늘 차차차차 어, 귀엽다 아, 돼지. 얼마나 돼지면 <웃음> 똥똥똥똥똥대지 돼지. 한 마리 보니따 보니따커피 왠지 카페같은게 예쁜 이름이 있을것 같았는데 맞아 카페 흥글흥글한 카페, 한, 한한 카페 없나? 잘 없네요. 어, 저기 눈 속에 피는꽃 오! 저기 약간 한국적이다. 디저트, 아, 한국 디저트를 파는 데인가 봐요. 이거. 아름다운 우리, 우리 디저트. 숙밥 종식 참석의 배고파! 배고파! 어, 요... 아부쟁이. 아부쟁이, 안녕. 와, 이거 귀여워. 저 캐릭터 어, 봐. 어, 이름이. 캐릭터. 맞았어. <웃음> 어, 헐. 그러네. 뭔가 모모골, 이런 것도 많은 거 같아. 저런 골 이런 것도 약간 한식 느낌 느낌 한정신 느낌 뭐뭐 골 마을 이거더 월드뽀이 뭐야? 저 코리아볼 어, 같은 좋은 색으로 <웃음> 이제 확실히 네. 통길로 나오니까 는 뭐가 많기는 풀집이도 이런 프랜차이즈의 이런 이름이 있어 대라 여긴 김 선생도 있네? 아니, 프랜차이즈 많구만 흐벗도 응. 있고 자주 메가커피 응. 밥 먹고 갈래 <웃음> 이 찍고 있는 거같 지금? 네 맛있겠지? 우리 결국 국밥을 먹는다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이거 <웃음> 너무 기사를. 이거. 달밤에 모자 쓰고 나온다. 달밤에 스포 쓰고 나온다. 달밤에 티 쓰고 나온다. 달밤에 가면 쓰고 나온다. 하나, 하나, 하나. 응? 석가? <웃음> 음, 갑자기 그 미유 사니까 미유 집만 하면 비교. 어, 발밤에 석박두가 음. 너무 근데, 뭐 예쁜 느낌이지 않아요? 음. 발밤에 너무 예쁜 약간 것 어, 같은데? 어, 약간, 약간, 약간 유유자죠? 뭔가 핫박수 이런 뭐. 부분은 응. 발밤에 그거면 발밤이라는 발표만 말을 쓰면 안 되지 그치 이거 좀 너무 했어이는 음.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웃음> 음. 우리 분명히 흑박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웃음> 1분 나그네 보내고 오, 욕한다 나그네 보내고 위로한다 나그네 보내고 점심한다 나그네 보내고 안도한다 이게 뭐에 대한거지? 이게 또어려운거래요 어려워 요거에 하는거야나그는보 위로? 나그네 보내고 점심 <웃음> <애가> 나그네를 대접하기가 <웃음> 싫었던거야가지고 나그네 점심 점심 <웃음> <웃음> 맞아? 아! 수.. 우 수술이 한번더 먹을까요? 넉넉어.. 이거 우리의 사항인데? 넉넉하게 잘먹는 어, 맞네! 이게 <웃음> 뭐라 그래? 글먹.. 설먹다, 얼렁었다, 모아먹다, 모아먹다? 설먹다! 설먹다? 오! 오! 어, 왔다! <웃음> 넉넉한 안개로 먹지 못한다 마지막 하나가 됐대 저면 조금 부끄럽다 가여다분여다분여다열여다분여다분여다분 여러분, 여러여불러분여어 여러분, 여러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니여요분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여이 어, 진짜 뭔가 다 다양한 표현이, 표현이 많은데 엄청 많다. 우리가 너무 몰라. 근데 응. 나는 사실 플로리마는 모르는 거좀 뭔가 그럴 듯했는데 똑딱 이렇게 모르지 몰랐어요. 야, 여기서 어려운면 물량족발이요. 그래. <웃음> 좀, 좀 열었어요. 이게쵸팔리 말고 어, 열었다. 이제 어쵸 팔려 말고 여, 열었다 열었다를 사용하면서 어. 경량적고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다. 저희는 김밥을 맞아 먹을게요. <웃음> 从